자 어쨌든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어, 비트코인의 과세 정책, 과세 방안 음,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한번 좀 어, 오버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과세가, 암호화폐 과세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암호화폐 과세가 되지 않았던 이유 암호화폐에 왜 세금을 매기지 않았을까요? 세금을 매기지 않은 이유 어, 세법에 이,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 그 규정을 어, 명시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산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법은 어, 법률 없이는 세금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법 규정에 이거에 대한 소득은 세금을 부과한다 라고 해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게 실제로 자산이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없다고 그래서 지금 어이 암호화폐에 암호화폐에 해당되는 어떤 그 과세 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입법 절차를 이제 한다 이것보다는 기존에 나와있는 그 세법에 어,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을 추가를 한다는게 좀 우세해요 그래서 어 맞아요 열거주의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이 기존에 있는 세법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어떤 항목을 추가해서 열거주의에 입각한 음, 그런 과세 방안을 어, 하려고 하는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이 기준이 되게 불분명하단 말이죠 왜냐면은 일본 미국 뭐 호주 이런 데는 이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웃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어, 양성세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어, 옮겨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각각의 그 금융 기준 시스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본 다음에 어, 얘네가 지금 과세균준이 마련된 지한 1년 조금 넘었나? 1년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어, 그대로 적용을 할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일본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 미국 쪽이 좀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금융시스템이 적 금융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을 되어 있는데 미국 쪽 거를 차용하기보다는 일본 쪽 거를 차용하는 이유는 뭐냐? 저번에도 우리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법 체계를 일본 쪽에서 따왔습니다. 일본은 어디서 따왔어요? 일본은? 일본은 영국 쪽에서 따왔습니다. 영국 쪽. 아닌가? 아무튼, 독일 쪽인가? 독일. 독일, 뭐 프랑스 쪽? 그 대륙법. 대륙법이라고 하는 어, 성문법주의라고 하죠. 성문법주의, 네, 성문법주의라고 해서 되게 아까 열거주의처럼 법룰법그 법전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어, 그 실제로 시행을 할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 불문법이라고 해서 그냥 좀그 좀 융통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어요. 법 해석에 있어서 융통성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가져올 케이스가 조금 더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지금 한 아마 과세한다라고 그 발표를 했던 게 1년이 채안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일본 쪽에서 한 사이클이 굴러가야 될거 아니에요. 세금 과세 사이클이 1년인데 이 1년 사이클 돌아가는 거 보고 일본 쪽 케이스를 뭐 이것저것 짬뽕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 도입을 그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저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 일본, 호주, 이스라엘은 양도소득세를 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뭐이 나라 양도소득세 기준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기준을 한번 보고 이거를 비트코인 그니까 비트코인 암화폐를 통해서 이 소득을 얻은 거를 양도 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인가 여기서 어. 양도 소득이 뭐냐 어, 양도 소득이 뭐냐 그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카드를 양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자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양도를 해고 뭐 그거를 가, 그 대가를 주던 안 받던 어. 아파트 매매 같은 것도 양도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일정한 어떤 자산을 이 어떤 다른 사람의 점유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전하는 걸 양도로 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100개 있는데 이 100개를 이 사람한테 팔아. 팔았는데 어 실제 가격이 변동이 돼서 뭐 100개가 아니고 한 110개 정도 어치의 가치가 돼서 요거에 대한 뭐 양도소득을 부여를 한 양도소득세를 부여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기타 소득은 좀 이게 어. 좀 많아요. 뭔가. 네. 이런 소득이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일정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루틴에 의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고요. 그냥 그 스팟. 어, 스팟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게좀중요일시적으 어, 그래서 이런 거를 기타소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 쪽에 어, 채, 책정을 해서 과세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기타 소득에 만약에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소득 신고 하잖아요 어, 소득 신고 할때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서 어 내가 이 투자금이 뭐100 이었는데 지금 뭐어 이득이 한90 90 정도 났어. 그래서 190에 지금 수익이 났어 어90에 대한 어떤 그 그 신고를 할때그 90에 대한 어, 세금을 이제 내는 거고요. 만약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이게 뭐그 다음 그 다음 피리어드에 이게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공제, 어, 공제예요. 공제. 이거를 손실이 난 거를 보충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다음 이, 만약에 다음 연도에 이 과세를 책정을할 때, 어, 작년에 니네 손실났잖아. 그러면 올해 과세될 거에서 작년 손실된 것만큼 공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손실난 사람들은 과세를 안 내고요. 다음 연도에 공제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일단은 기타 소득으로 갈 가능성은 일단은, 좀 낮다. 낮다. 기타 소득으로 될 경우에는 이거, 이, 솔직히 소득 신고에 대한 신고 주체가 어, 투자자 개인한테 돌아가는 건데 어, 좀 그렇죠. 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양도소득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지금 어, 실제 양도소득의 부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양도소득은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양도하거나 아니면 은 개미, 소액주주자 개미죠? 어, 유가증권시장 이러한 중개시장 밖에서 대주주가 지분 양도할 때 또는 장외거래일 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걱정 안해도 되는 이유는요. 뭐냐면 저 세금이 부과가 되는 이유, 목적을 봐야 돼요. 이유나 목적 어. 저거는 솔직히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 해당되는 저 과세 방안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좀, 아무래도 큰 돈을 이제 한 뭉탱이로 옮겨가지고, 좀, 흔히 말하는 고래들 있잖아요. 고래들이 타겟으로 될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하 지금 양도득세가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에 지금 부과되는 그 기준만 보더라도, 그쵸? 대주주가 주식 양도할 때, 아니면은, 장외거래일 때. 장외거래는 솔직히 소액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소액 주주자 유가증권이라고 하지만 장외거래로 할 때는 소액으로 장외거래하는 케이스는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양도소득세로 주식시장에서 적용되는 케이스만 딱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은어 솔직히 장외거래에서 몇백억 몇십억 규모의 그 자금을 어 포트폴리오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서야 지금 당장 그 과세 방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굴릴 수 있어요. 굴릴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비트나 아니면 뭐, 바이낸스 마진 거래를 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장외 거래로, 장외 거래로, 어, 그, 큰 어떤 규모의 자산을, 어,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증여 목적으로 지금 증여 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넘기는 케이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 올해 한 중반쯤에 기관 자금이나 어떤 그큰 자금들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떨어졌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뭐였어 뭐였냐면은 들어온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큰 기관자금은 아닌데 큰 손들 큰 손들 어, 큰 손들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은 무기 구매 무기 구매 밀매 이쪽 이쪽이고요 이쪽은 증여세 어, 증여세 탈세가 목적이었어요 증여세 뭐 많이 내면 반 정도까지 세금 매겨 버리니까 그쵸 그냥 비트코인으로 사면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감내하고 그냥 다 던지더라도 어, 이익은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좀 목적이 있었던 그러한 거래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과세 방안은 이런 어,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마련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과세 방안이 나와 있는 법령의 그 기준이 뭐냐면 은 특금법이에요. 특금법 이번에 그 발안된 거 있잖아요. 특금법. 특금법 개정안. 특금법, 특금법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은 이거는 과세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 가장 1순위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그래서 거래소에서 그 개인 정보 인증 ISMS라고 하죠 ISMS랑 그리고 이, 이 파프트라고 하는 <웃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마련한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이특금법의 가장 큰 음, 포인트인데 어이특금법 안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그 법안 중에 하나가 그 과세 법안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단타로 쳐가지고 뭐 많이 벌면 몇,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부여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저렇고요또 어, 개정이 하나 되는 게 뭐냐면요. 은 어,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저 양대소득세 과세 방침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세법 개정안이 마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대주주 양도할 때, 아니면 장외거래에만 지금 부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 관련된 차익, 이런 거에 대한 방안도 추진되는데, 이것도 별로, 어, 연계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상품들 있잖아요. 이거는 파생상품이라고 하고, 그쵸? 이거는 대부분 그 펀드 상품. 펀드 상품에 해당돼요.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수익률이 책정되는 음그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이 해당되는 그 과세 방안인 거지 지금처럼 뭐 당타 치는 거 저거 어떻게 과세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저거 못해요 뭐, 뭐 저거 못하고 만약에 비트코인 ETF 같은 거 마련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할수 있지 왜냐면 얘네는 그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 리턴이 딱 나오잖아요, 리턴이. 어, 리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지. 지금 저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당장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그러한 수준은 아니다. 어, 그래서, 뭐, 야, 저 시장 다 망해, 망가뜨려놨는데, 과세를 한다라고 하네요. 어? 나 손실난 거 니네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뭐, 해당되는 방안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